유리님한테 이제 젓가락 발음을 가르쳐 주려고 아아~~ 음 아, 한.. 한.. 한.. 한번 해보세요 조까락.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아? 이상한데요? 다시 한 번만 더요 이제 더좋아 지금 조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<웃음> 저가 아니라 아 젓가락 어. <웃음> 제가 봤을 땐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네조 대신 저라고 바로 해야 되는데 저 조.. 초가라초 네. 조가라 조가라 젓가락 가락 젓가락 가라초가라젓가라가가아 The second problem is tone. Chocala, chocala, you know, chocala. You know, Chinese uh, is tonal language. Uh, ah, yeah. 이철인도 유리는 도 학식탕에서 젓가락 이런 거 아마에요. 네, 젓가락, 젓가락, 젓가락, 젓가락, 젓가락, 젓가락. 어, 됐어요? 젓가락. <웃음> 나한테 이거 파는 <욕하는> 것 같아. <웃음> 아, 저 젓가락. 쪽가라. 쪽가라. 쪽가라. No. c l o 가라 No. 가라가라 쪽가라. 가가라 어. 쪽라 어, 어, 잘했어요. 방금. 아. 젓가락. 방금 어. 가라 네. 저가라. 아, 쪽가라. 총가라. 네. 빨리 빨리 한번 해가라 Oh, 아. 좋아. Okay. 오 좋아. 오케이. 근데 저를 너무 귀하요 아, 이제 가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초 가라. 안 돼. <웃음> i must be high tone 초초라 초카라 초카라 초카라 초카라 초카라 초카라 초카라 페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이부러 그러는 아, 거죠, 지금. 일부러 그러는 아니. 어, 아니. 뭔가 이상해. i'm not angry. i 가 o t h e 식탄에서 아주 주머니 주머니 물음파대 물은 물음 볼때아지마아 어, 이모한테 조카라 하나 주세요 두 자리 주세요.